비슷한 사례가 미국에 아시죠? 보험회사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가 예, 운전대 밑에다가 이런 기계를 하나 붙이고 운전을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난폭 운전하는 사람인지 조심 운전하는 사람인지 파악해서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. 이제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제품에 IoT가 적용되면서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. 쿠첸 밥솥처럼. 아예 진화 가능한 하드웨어가 나오죠 처음 처음 만들 때 모든 걸다 결정해야 되는 어, 제품이 아니라 점점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요 사용자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그동안 은이 밥솥 사용자의 모임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 쿠첸밥솥 이 같은 IoT 밥솥이 많아지면 은 서로 레서피를 공유할 수 있겠죠 야나 이렇게 만들었더니 괜찮아 어.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막또 라이크도 달고 나도 괜찮던데 이거 괜찮아 이거 좋은 레시피야 그러면 그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 쓸수 있다는 라 거죠 아까 체중도 마찬가지죠 네, 체중도 그렇게 공유가 되고요 공유가 되니까 앞으로 어떤 다른 스마트 헬스에 관련된 기계가 나오면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그 회사 걸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회사들이 플랫폼이라는 그런 모델을 갖게 된다 아까 보시면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이걸 통해서 서브네트워크에 관한 시장이 창출한대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보니까 제 아티클 다음에 무슨 외국인이 쓴 아티클 dbr에 나오는 아티클 보니까 저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, 그분이랑 저랑 이 문구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네스트랩을 보고 제가 예, 이걸 쓴 거거든요 네스트랩의 경우는 어떻게 니까 가정에 있는 그온도조절에 가정이 알아서 만져도 되죠 하지만 안 만져도 되고요 그죠? 어, 안 만져주면 중앙에서 이 회사가 컨트롤 해줘가지고 이제 어떠한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T 밥솥이나 IoT 제품의 모든 거는 데이터가 남죠. 데이터가 남으니까 그 데이터를 밥솥 회사가 제 데이터를 딴 데다 주는 건 불법일지 몰라도 적어도 아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죠? 예,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떠한 계약에 따른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